안녕하세요 저는 마요나메의 고아 존 입니다 마요나메의 여덟번째 시간 이번에 어떤 요리 해볼거죠? 자 저번주에 토마토 파스타 했었죠 그죠? 네 그리고 요번에 파스타 한개더 한다고 또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만들 파스타는 바로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입니다 아벨 아벨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 네 제가 크림 파스타는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알프레도 파스타는 뭐예요? 그 크림 파스타가 알프레도 파스타예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치킨 알프레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치킨이 들어간 알프레도 파스타예요 이 알프레도는 소스 이름입니다 크림, 버터, 치즈 이게 들어간 하얀색깔 크림 소스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파스타 집어넣고 뭐 치킨 올리면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 뭐 해물 집어넣으면 시푸드 알프레도 파스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뭐 레스토랑을 가고 파스타집을 가도 알프레도 파스타를 본 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알프레도 파스타가 굉장히 생소해서 그래요 여기 안 퍼졌어요 그냥 크림 파스타라는 이름으로만 나와있는데 사실 미국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곳에 가면 심심찮게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파스타 중에서 크림 파스타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크림 파스타 맛집은 좀 많이 다녀봐가지고 웬만큼 맛있지 않으면 큰일 날텐데 잘 지냈어요? 아니 존인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우리한테 약간은 생소하지만 이탈리아 전통의 그런 파스타인 치킨 알프레드 파스타 만들러 한번 가보시죠 <웃음> 자 치킨 알프레드 파스타 주 재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파스타겠죠 오늘은 페투치네면을 씁니다 페투치네면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은 면입니다 마늘 치킨 저는 치킨 허벅지살을 썼습니다 닭가슴살을 쓰셔도 돼요 이탈리아 파슬리 크림 버터 그때 말한 이탈리아 치즈, 부재로 섭이에, 고추 소금, 올리브 오일 안 넣으셔도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안 넣어도 된다고요? 올리브 오일 대신 버터로 다 해도 돼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올리브 오일 을 하는 게 낫고, 자 건강을 포기하고 약간의 한 모의 즐거움과 그 쾌락을 원하신다면 버터를 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럼 버터 같이라 행복하게 먹으면 0 칼로리. 자 그러면 요리 손질부터 해볼 건데요. 뭐 설명해줄 거 있다며요.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전에 기쁜 소식 좀 전달 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 어. 출산? 말도 안 돼요. <웃음> 드디어, <웃음> 드디어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아. 정육점 아저씨한테 부탁해 가지고 아저씨가 진짜 특급으로 갈아주셨어요. 칼 날이... 오, 수술한 게 이상할 수아 알겠어요. 아 <웃음> 죄송해요. 자 마름부터 손질을 할 건데 마늘 껍질이 이렇게 붙어있죠? 요거 하나하나 다까실 필요 없이 쉽게 까는 거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기 이지를 제거하고 마늘 이렇게 으깨세요 그러면은 쉽게 까집니다 자허브로 이렇게 썰어주는데 미리 썰어 놓는 이유가 나중에 여기다가 닭다리 올려서 손질을 할 거예요 닭다리 일 구울 겁니다 그랬더니 약간 칼집만 좀내줘죠 이봐 칼 얼마나 잘돼요 이봐 오. 자, 이란 다 여기다가 밑간 해줄 거예요 살짝 소금 조금 조금 조렇게 하고 금추딱조도록 손으로 딱딱딱 딱딱 해주고 자 이제 요리를 해보도록 하는데 먼저 닭고기를 미리 구워줄 겁니다 먼저 팬에 중불로 달궈주세요 올 조금 유금 조금 만 넣으세요 자좀 달궈졌다 싶으면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부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부이금 조금 조금 굽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 만약에 껍질부분을 나중에 구웠을때 이게 바삭하게 안 구워집니다 그래서 하의 바삭함도 살리고 수분이 나오기 전에 껍질부분을 먼저 바삭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껍질 먼저 굽는거예요 언제까지 구워주시면 되냐면 뒤를 딱 살짝 길어봤을때 껍질이 완전 노릇노릇하게 되 때까지 구워주세요 파스타 면 삶을 물을 올려주세요 소금간을 조금만 조금만 자, 물을 끓이는 과 동시에 크림 소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크림 파스타를 제 좋아하는 이유가 그 크림 크림만 그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느끼해도 괜찮아요? 네 진짜 그거를 좋아한다면 오늘 이알프레도 파스타를 거기에 딱걸맞습니다 진짜로 크림의 양쪽으로 이렇게 빠 맞은 느낌이에요 <웃음> 제대로? 제대로 느끼게 돼요 제가 진짜 예전에 한국에서 네. 진짜 빠 맞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맛한번 느끼게 좀 해줘요 그거보다 심할 거예요 그거보다 심하게? 대로 느끼게 기대해주세요 아까 치킨을 구웠던 그팬 오일 그대로 없을 거예요 닦지 말고 그냥 그 오일 그대로 씁니다 자 아까 다져놓았던 맛늘 있죠? 지금 얹어습니다 올리브유가 좀더 많아야 되는데 <웃음> 없어요 자 여기다가 버터 지금 넣으셔도 됩니다 버터 이거 하나 다 들어갑니다 원래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버터 지금 들어가는 버터는 거의 0.5인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한국인들 입맛에는 이것도 진짜 많은 거예요 제가 먹어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인들 입맛에 맞겠죠 버터는 강불에 너무 뭐 오래 하면 타니까 약불로 바꿔가지고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러면은 크림, 휘핑크림도 되고 뭐 쿠킹크림 다 됩니다. 200ml 정도. 그대로, 안넣어고 약불로 줄이고, 자, 그때동안 판타 삶은 물을 올려주세요. 이 볶은 마늘과 크림들이 잘 섞이게 살짝 끓여줍니다. 자, 여기다 뭘 넣느냐. 고추. 실제로 이탈리아에는 진짜로 이 후추도 안 넣는 집도 많아요 진짜 버터, 크림치즈 요거만 딱찍었 근데 왜 넣었어요? 아좀 다양한 풍미를 느끼는 것같아 말했잖아요, 내가 한국인 입맛좀 그 맞게 안겠는사람어요 지금 보면은 살짝 끓었죠 끓어서 이 버터와 마늘향과 이 크림 맛이 살짝 어우러졌어요 뭐 하는거 이탈리아 치즈 있죠? 요거 강판에 갈아가지고 다 때려지버렸습니다 약불로 하세요, 약불로 들어가요 치즈를 넣게 되면 여기 물었던 크림이 농도가 치켜져요 내가 추하게 됩니다 자 파스타 삶아줄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겨서 살짝 밀어 넣다가 어느 정도 되면 쫙 펼쳐서 안펼쳐셨네요이페투치네면 아, <웃음> 같은 경우는 면이 굉장히 얇아요 8분 정도 삶아주세요 그 파스타 면마다 어울리는 소스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오일 파스타 같은 경우는 얇은 면이 어울려요 파스타의 그 소스가 묻는 거에 따라서 다른 넓은 파스타는 이제 크림 닿는 면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림 소스 확실히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파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하면서 걸쭉하게 됐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알프레도 소스예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놔두면 이 위에가 막이 생겨서 안 됩니다. 뚜껑을 살짝 덮어서 윗부분이 안 마르도록. 면이 어느 정도 삶아지면은 덮어놨던 크림에 뚜껑 열고 불을 살짝 올려서 같이 데워주세요. 그러면서 자, 면수를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요렇게 4분의 3분 국자만 좀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 크림과 버터가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크림 성분이 있어요 그것들이 물을 많이 만나게 되면 막 흩어져요 분리가 돼요 그러니깐 조금만 넣어줘요 살짝 데워줍니다 여기다 뭐 하냐면 아까 구워놨던 치킨 있죠? 저렇게 제가 썰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넣어줍 요렇게 하면 치킨도 마저 익게 되고 며 치킨에서 나오는 육수가 요 크림을 더 맛있게 해줍니다 자, 오늘 냄새 진짜 좋다 지금. I'm v 죠 r y tired of the bongo. So m 나 n 가. <웃음> 아니야 자 면이 삶아졌으면 저번처럼 똑같이. 면 집어넣어요 굉장히 양이 작아 보여도 막상 볶으면 양이 많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끝! 자 궁극의 무슨 타임? 플레이팅 타임! 자 궁극의 플레이팅 타임 자 플레이팅 합니다 먼저 스파이티 몇만? 아왜 이렇게 자신 없어지지? 이, 이 미적 감각이 좀 지금 당황스러운 정상 표정 보이죠? 아왜 이렇게 안 집어져? 자 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넓게 잡아가지고 이거를 말아줍니다 이거.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말씀드렸죠? 저것처럼. 요렇게, 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안 풀리도록. 젓가락을 뽑으면 풀리니까. 그리고 나무 파스타를 그 위에다 올려줄게요. 사실 이 정도만 잘된 거예요. 여기다가뭘 하느냐. 자, 치킨을 데코레이션.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구독자분들의 <웃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 플레이팅 맛있으면 장땡이지 뭐 그리고 여기 크림있죠? 크림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아이고씨 네, 지금. 비주얼 장난 아니죠? 제가 플레이팅은 좀 못해서 그런데 진짜 맛있어 아 근데 너무 아쉬워 플레이팅 어 m s o r r I'm sorry man 자 이게 다깡패 고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구입한 거. 자 이탈리아 파슬리 톡톡톡톡톡 자 이렇게 하면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 완성!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 완성! 완성.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란 이란 아, 너무 얼굴을 가르쳐가지고 이게 보이나요? 뭐, 어, 어, 어. 형더숙겨요 <웃음> 어우.. 내 모습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많이 떠가지고 입안에 가득 넣고 꽉꽉 씹어 먹어거만 그냥 뚝렇게묵어서자 치킨도 음. 하나 찝어주고 갑니다 음딱 먹는 순간 그아드레날린쫙음 <웃음> 말을 해이사람아 내가 말한 거 있잖아요. 네. 진짜 그 크림 파스타의 그 크림 크림한 그런 맛. 네. 엄청 고소하면서도 네. 담백하면서도 그크리미한 맛. 네. 와... 와... 두 개인데요? 진짜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크림 버터 치즈를 완전 때려 박은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크림 파스타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건 진짜 비쳤다 진짜. 이거는 진짜 밖에서 크림 파스타 정말 레스토랑 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음. 재료를 아낌없이 넣은 맛. 음. 근데 저는 언제 먹죠? 지금 좀 먹을게요, 저도. 나도 치킨 이빨 찍어가지고 다 먹습니다 음, 아베아베이 음 <웃음> 느끼한 파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이 치킨 아브레더 파스타를 해먹어보시길 추천하고 회 나가서도 꼭 한번 사드셔보세요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 한번 조니한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환상적인 맛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마요남 8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9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요남의 고아남 존이었습니다 안녕, 안녕.